하 합의 법칙은 네. 어,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네.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네. 같은 종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. 네. 아 그렇구나. 그 같은 종류라는 게 감이 잘안 오네요. 선생님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? 음 네. 네. 아. 상이랑 하이가 있는데. 네. 상이에는. 쇼드티랑 셔츠랑. 네. 니트가 있고. 네. 하이에는 치마랑. 응. 있는데, 네. 어, 이 상이 세 개에서 뭘 네. 입을 건지 하나만 골라야 되고, 네. 하이에서도 뭘 입을 건지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?